안돼 부대 어반복지학에 그냥 써버리는. 공기 3이거든요 음. 감당 가능 다만 위시도 찍혔으니까 좀과감하게 나갑시다. 애들 아무래도 치료하고 있을 테니까. 이걸 구하는 미친 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 <웃음> 미친 놈이 얘 예, 있네요. 미친 놈이 있었구나. 어. 미친 놈이 있긴 하구나 우리. 어. 아. 좋네. 인정한다. 넌 미친 놈이다. 어. 내가 보증하지. <웃음> 굳이 안 올라와도 됐었긴 했는데 그냥 올라 올라 와봤어요. 와 이게 치료가 돼? 아 이건 에바임 에바임 진짜 에바임 얘 6시거든요? 아, 6시 거든요 아저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으면 돼요 어디 극바꿔줄래고 몇시나 바꿔먹어 불쌍해 오네요 앞으로 전진 뭐야 대야 씹어주고 마 묶어요 뭐더올 거예요. 먼저 타격 해가지고 곤충부터 잡아주고. 형다. 아야. 근데 이운영이 확실히 근데 좋은 거 같아. 안 그래요. 뭔가 탄탄하다. 야나, 야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어이.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빠졌다가 여기서. 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오케이. 다음에 하자고. 원래 스턴 걸고 갈라 했는데, 까비야. <웃음> 음... <laughs> 아란데. 음. 음. 어스. 음. 아 때리지 마세요. 마무리. 음. 아. 네 고기사 잡아야 합니다. 고기사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고기사 잡아. 기다려봐. 지금 여기 나이스 크다 이거 운전자, 운전자 상대 할때인코스 항상 조심해요 나이스 공까지 이거는 넘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봐요 넘어서 가는 게더 느리다 아이고 했기때문에 여기 도박해봐 아 이거거든 아 근데 야 이럴건 플래시 가져왔지 이런 미친거 아... 아 괜찮아 원래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냥 앞에 있을 뿐이야 만약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으로 아 빨간색 해도 되겠다. 어. 심리학자가 바꿔준다 하더라도 죽는 비라 음. 안심해도 되겠죠. 공쓰고 뒤안 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주고 아 죽다 아 진짜로 나 진짜 이거 와 남단 해도 괜춘? 아 근데 텔레포트가 쓸모가 없는데요? 잠깐만 뭐지? 텔레포가 <웃음> 아 쓸모가 없잖아 이거 왜 들고 온거야 아 존나 그냥 어이가 없네 아나뭐 손절을 하던가 해야하는데 나중에 나중에 <웃음> 나중에 각좀 각 보자 그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구출 못한다, 이거. 어? 어? 구출 절대 못하지, 그냥. 어? 죽어, 이 새끼야! 어? 그냥 꺼져야지, 그냥 꺼져야지, 그냥 꺼져야지, 그냥 꺼져야지. 이게 바로 텔레포트 운전자다 뚝배기 어? 어? 그냥 한번 더. 어? 골상 골라치기! 넌안 어? 되는구만. 까비요 일로 와, 일로 와, 로 와, 로 그냥, 싹맞아 좀, 이 새끼들 그냥, 그렇게 괴롭히니까 좋았지? 어? 좋았지? 학, 다른대로 말해봐. 좋았지? 어? 나 괴롭히니까 좋았지? 좋았잖아. 어? 그냥, 죄 없는 운전자 괴롭혀놓고, 그냥, 끼끼끼리대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냥! 하! 죽을라, 그냥. 뭐하냐? 뭐하냐? 아, 뭐하냐고. 야, 야, 야. 야, 뭐하는데? 야. 아, 뭐하는데? 일로 안 와? 일로 안 오냐고. 야, 왜 뭐하는데? 그냥 막. 꺼져! 아 씨발 내 음. 네, 골라치기는 세계 최고 음. 가자 자신감을 음. 가져 자신감 가지니까 좋은데 이거 나판 음. 이기고 가자 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막판 지면은 오늘 밤모잔다고 했지. 어. 머리에 피가 끌어가지고 승부욕 강한 사람들은 막판 지면 이거 머리 시켜야 하거든. 음. 너희들.. <웃음> 아무도 출을 안오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어이 어이 뛰는 소리 들린다 이친구야 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임마 꺼져 재재.